전반에 썼던 것이 지금 잘리는 바람에 <웃음> 다시 쓰고 <웃음> 다시 써야 될 상황입니다 첫 글자가 유자 독특하게 쓰여 있죠 기웃둥 기웃둥 하면서 이럴 때 여기가 굵어 버리면은 뭐 붙어 가지고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굵은 획이 아름다울 때는 가느다란 획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모두 굵기만 하면 보기 싫죠 예를 들면 근육이 있고 뼈가 보이고 하면 아름다운 몸매인데 왼통 살만 막 여기저기 다 뚱뚱하다면 그건 비만이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두번 회전을 즉, S라인을 두번 줬다는 것을 보셔야 돼 이런 글자는 요즘은 제가 나무 떼느라고 날로 들여놓고 장작도 패고 하거든요. 그럼 장작을 쌓아 놓고 보면서 느껴지는 바가 많아요 장작이 쌓아진 것처럼 글씨를 써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자연스럽게 근데 똑같지 않아요 장작 쌓인 거 하나마다 다 다르죠 근데 통일감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참치미 라고 합니다 먹는 고등어 참치가 아니라 같은 듯 다른 이런 것을 참침이라고 해요 마치 빗방울 소리가 다르듯이 파도 소리가 단한 번도 똑같이 울린 적은 없듯이 근데 딱 들으면 파도 소리인 줄 알죠 이런 글씨에 있어서도 이회과 이횝이 있지만 똑같지 않죠 세번째또 다르죠 시작되는 거 보세요 다 다르죠 이런 게 참치미를 향해서 가는 거고 꼭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좀 일부러 하는 의미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초보자 때는 똑같이 나와요 붓을 다양하게 다룰 줄 모르니까 맨날 쓰던 방식으로만 쓰려고 하게 됩니다 도대체 새롭게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렇게 되죠 나중에는 붓을 가지고 놀게 되기 때문에 원하, 원화, 원하든 원치 않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마치 우리가 걸음을 그냥 걷듯이. 그 백현바워 선수가 독일의 감독, 옛날에 선수 때 대단했죠? 슛을, 백현바워 슛을 역대 최고의 슛이라고 이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는데, 왜냐면요. 그냥 달려가는데 공이 들어가 버렸어요. 언제 슛을 쳤는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연스러운 또 포정효우라고 하는 고사가 있죠 소 잡는 사람을 포정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신뢰를 가진 그 포정은 소를 잡았을 때 소가 죽은 줄을 몰라요 스스로 얼마나 솜씨 좋게 잘 갈린 칼로 고통 없이 순식간에 베어냈는지 몸이 막 회부되면서도 제가 죽은 걸못 느낄 정도로 중국의 설화는 좀 약간 뻥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웃음> 어, 왠지 그 설득력 있어요. 그래도 꿈틀, 꿈틀 이런 거 보면 약간 예서 같죠. 이차 반대말은 저 피가 있겠죠. 중국. 중국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듯이 중화민국의 중말이라면은 이거는 문화혁명, 선문 시대에 만들어진 글자그 단어겠지만 이때는 그것보다 훨씬 옛날 아닙니까? 그러므로 중화민국의 중말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로 중국이라고 했겠는가? 이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므로, 뭐 심지어는 당군 시대의 그 나라를 중국이라고 한다라는 설까지도 있습니다만. 넉사자가 나오는데 이 넉사자에서 세 개가 둥거져 있어요. 책에는 보면은 그렇지만 그거는 심한 것이고 두 개만 걷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여덟 팔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여덟 팔을 틀 속에 제한해 놓는 것이 넉사입니다 그리고 여덟 팔은 원래 나눌 팔이죠. 1부터 10 중에서 가장 잘 나눠지는 숫자 8 그래서 나눌 팔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여덟 팔이 된 겁니다. 끝이 뾰족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어떤 획들이 나오죠. 이런 걸 보고 예서의 필, 필의, 그래서 예의라고도 하고 전서의 필의, 전법, 전의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서을 너무 또 그렇게 쓰면 안 되지만 약간씩 그런 추억의 맛이라고 할까요? 조금씩 넣으면 은 아주 고급스럽고 재미잠이 있습니다 네. 각이 딱딱지지 않죠? 이런 데서 보면 각이 딱지는 방법이 아니죠 일반적인 욕조 특히 조상기에서는 각이 빡빡지는데 이건 성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푸근한 편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체본 해드린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두번 썼으니까 근데 둘다 참고하시기 좋을, 좋을 겁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써보세요